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정말 큰맘먹고 아이맹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어떻게 된거지? 여기 스티커가 있거든요? 덜덜덜덜 엄청 큰데요? 도도. 우와 이제 네, 진짜로 뜯어볼게요. 어떻게? 어느 쪽일까요? 모니터를 빼고. 음, 대박. 짠. 제가 원래 아이패드 쓰면서 키보드를 사서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터치패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응, 충전단자인가? 그 다음은 이건데, 이건 이제 모니터 뒤에 연결하는 선입니다. 콘센트는 이렇게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한번더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콘센트를 꽂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스. 이건 부직포 같은데 포장해서 오네요. <웃음> 완전 영롱영롱. 예전에 마우스도 살까 고민하다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안 샀거든요. 근데 얼마나 불편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 음. <웃음> 가장 중요한. 뒤에도 한번 뜯어볼게. 엄청 얇아요 거실에는 노 자리가 딱히 없어서 방에다가 놓고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플 로고 스티커를 구매해서 따로 붙였어요 어떤가요? 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짜잔. 예쁘게 사진도 한방 찍었거든요? Hmm.